조금 살짝 한번 짚어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대를 어떤 뭐 실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지급한게 예전에 처음 막 이제 실비 나오고 판매가 됐을 때 정말 후에 부풀리는 진짜 좋은 실비였어요 내가 병원 가고 병원 돈 쓰면 다줘 그런 본인부담금이 없이 이제 100% 지급되는 이제 저희가 이제 통칭이 이제 부실비라 그러는데 2009년도 9월이죠 9월까지 다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실비가 이제 2013년도 3월까지 거기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되긴 하는데 통칭이 제 2017년도 3월까지를 갖다 이제 표준화 실비로 그냥 편하게 2세대 실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요런 조금씩 틀린데 아무래도 이제 2009년도 구실비랑그 다음에 2013년도 3월까지 판매됐던 이제 표준화 실비 같은 경우 개정 이제 조금씩 개정되기 전까지는 5년 갱신, 3년 갱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인상을 갖다가 됐을때 보험료를 딱 보고 확 놀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게 아마 2013년도 3월까지 판매됐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입했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놀라실 거예요 조금씩 좀구 조금 부실비라든가 뭐표준화실비 어. 2013년 3월까지가 3년 갱신이에요 네, 2013년 4월부터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화실비라고 얘기는 하는데 1년마다 갱신되고 15년마다 재가입되는 게 그때부터 탄생을 했거든요 그쵸. 근데 1년만, 아무래도 인상률이 1년 딱 인상되면은, 물론 좀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조금 이제 많이 오를 수 있겠지만, 나이 이제 증감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상률까지 다 합치면 좀 많이 와닿을 수 있겠지만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년 딱 인상 10% 정도 20% 정도 인상돼도 마음에 와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2013년 3월까지 딱 판매됐던 게 5년 갱신, 3년 갱신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적 인상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딱 와닿는 게 아마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충격먹으세요. 그렇죠. 1세대 분들은 거의 5년에 한 번씩 충격드시고 네. 2세대 분들은 한 3년에 한 번씩 충격드시고 그렇죠. 차라리 말씀하셨던 2세대 1세대 1차표준화 기준을 넘어가서 네. 저희가 소위 말하는 1.0버전? 뭐 1.2버전? 네. 실제로 버전이라고 하는 2013년 3월 이후 가입하셨던 분들, 3월까지 가입하셨던 분들 이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1년 갱신이다 보니까 체감을 그렇게 크게 하진 못하시는. 아무래도 1년짜리는요, 진짜 솔직히 체감이 별로 안될 수도 있어요. 음. 어, 근데 6년, 5년 누적 딱 됐을 때 10%씩만 계산해도 그게 엄청 크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아마 와닿는 게 굉장히 크실 거예요 이번에는. 음. 이번 갱신에서도 사실 배고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하고서 문의했는데 그렇게 안 오르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2017년 4월 이후 3세대 실비 가입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상률이 작년에 올해는 동결이 됐었고, 네. 이제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동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손해율은 일단 100% 넘어가서 안타까운 소식도 또 있어요. 음. 뭐냐면, 2017년도 이제 4월부터 가입한 거를 갖다가 이제 보통 저희가 3세대 실비라고 그러는데, 3세대 실비가 이제 나오면서 협약이된게 1세대, 2세대 실비를 갖다가 인상을 하는 대신에 아무래도 새로운 3세대 실비가 나오면, 나오니까. 이거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안전 안정화죠? 안정화 할인 특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게 네. 보통 이제 안정화 기간을 보험 상품에서 3년 정도를 보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원래 1년 약정이었었어요. 아, 어, 네. 서로 이제 보험사랑 이제 협약이 된게 1년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연기가 됐었어요. 연기가 됐는데 지금 보면은 슬슬 나오는 얘기가 안정화 그 할인 특약도. 종료를 갖다가 시키겠다. 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얘도 오르는 거예요, 결국은. 물론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대략 한, 제가 알기로는 한 9%대 정도, 음... 어, 그 안, 안정화 할인특약이 9%대 정도 되거든요. 작년 이맘때에도 이슈가 있어서 저희도 한참 막조사하고 그렇죠? 공부했을 네. 때, 3세대도 한 9%대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네. 얘기했는데, 1세대가 평균 한 17% 정도 올랐고, 네. 다음에 2세대도 대략 한 10%대에서 네. 인상률을 했고 3세대가 인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3세대까지는 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아직, 그렇죠. 아직 안 결정은 났어요. 안 났어요. 음. 근데 종료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나왔어요. 음, 음. 어 얘기는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이제 3세대 실비도 오르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문제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거의도 화가 나 어, 뭐 보험사의 이해관계는 뭐 이해하지만 애초에 만들 때 고객님과 약속했던 부분들을 자꾸 변경을 하게 되는 부분들. 네. 약속 자체가 사실 갱신형이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시장 자유감에 맡겨야 된다. 그렇죠. 근데 국가가 자꾸 개입해가지고 왜 이거를 인상률을 막 제재하냐라고 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아, 3,900만 명 가까운. 그렇죠. 네. 단체보험 동시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중복가입자 동시가입자 포함하면 인구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그렇죠. 네. 가입한 보험이다 보니까 정부가 제재를 안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 실손보험은 정부가 제지를 안할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의료수가라던가 급여나 비급여의 항목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기관을 컨트롤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런 법적인 부분들과도 결부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보험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의료에 대한 의료 쇼핑의 문제라는 거는 이제 수년간 수년간 모두가 인증하고 있고 입증하고 네. 있고 이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또뭐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뭐 국가 권력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거다 네. 예견할 수 있는 방향인데 그렇죠. 럼 우리는 이제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특히나 이제 보험을 이제 전문으로 하신 전문가로서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음. 이게 더 현실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주변에 보험 설계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착한 실비로 전환을 갖다가 이제 권유를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스캣솔인데 착한실비로 전환하라 그러니까 착한실비라는 상품이 또 따로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음, 근데 착한실비라는 상품은 따로 없고요 실제적으로 A라는 회사에 내가 가입돼 있는 예전, 예전 버전의 실비를 그대로 A회사에 현재 나와있는 실비로 바꾸는 걸같다 그냥 착한실비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진짜로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계속 지금 치료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보험료가 부담스럽더라도 일단은 유지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계속 치료 중은 아닌데 가끔씩 병원도 가고 뭐 하는데 보험료 오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음. 그러면 은 전환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음. 자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오르는지를 제일 보는 게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세요 자, 내가 어느 정도 오르는지를 보고 전환을 할 건. 내가 보험료가 감당이 가능하면 유지 보험이 가능하지 않으면 보장이 줄어들더라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전환을 갖다 생각하시는 게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웃음> 기준은 일단 저희가 세워드려야 되니까 지금 현재, 현재에 있으시거나 네. 치료 중이신 분들은 네. 유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네. 어, 이 영상 보고도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많고 어, 그렇죠. 지금 내가 현재 치료 중인 병력이 있, 있는데도 보험료 인상, 지금 내가 내고 있던 게뭐한 5만 원, 6만 원 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내년도에 12만 원이 된다. 라고 하면 내가 12만 원을 내게 너무 부담스럽다. 지금 보험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렇죠. 그렇더라도 전환을 고려할 대상이 될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이런 부분들 병역이라는 거 자체가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0명 중에 4명이 이제 보험금을 탔다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하위 이제 10% 같은 경우 2만 원 정도 탔단 말이에요. 그 정도 병력 갖고 있으면 가성비가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12만 원을 갖다가 보험료가 올라서 얘예요. 보험료를 12만 원을 갖다가 내가 납부를 한다. 보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내가 병원비 쓰는 게 3만원? 4만원? 이렇게 쓴다.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가성비를 갖다좀 생각 병력이 있는 분들도 가성비를 좀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전환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쪽으로. 고려해 보는 쪽이 좋긴 한데 제가 언론적으을 말씀드렸잖아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개인적인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갖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 보험료가 오르는데 나는 그래도 병, 건강 염려증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병원에 나중에 무슨 병원 가족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험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런 분들은 고난을 갖다가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다들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더 올랐다고 해도 뭐 10% 20% 해갖고 누적분까지 해서 다 했는데도 내가 보험료를 갖다가 낼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뭐 나중에 건강 염려증이라는 것도 또뭐 발생을 해서 나중에 나보원을좀 많이 갈것 같아 라는 분들은 굳이 전환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죠. 유지하는 쪽도 나, 저는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게다 개인적으로 틀리다고 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